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밀어붙일 예정으로 보입니다. 172석의 다수이석으로 앞으로 두달 이내 문재인이 물러나기 전에 이 법안을 국회 통과시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한박, 검찰 수박검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사정을 잠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2020년 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이 격화되던 당시에 강성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게 그나마 남겨진 여섯 가지 범죄수사권 부정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비리범죄 대형참사 등 여섯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검찰이 해오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앞으로 검찰은 수사는 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기소권만을 갖게 하겠다 이것이 그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빼앗아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검찰이 하던 6대 범죄수사 6개의 범죄수사를 담당케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혹시 민주당과 문재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한마디로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범죄를 캐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만든 법 이라는 것 그것이 혹시 이해가 가시는지를 묻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를 앞두고 이 법안을 상정해놓고 무리하게 예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경우에 역풍이 불까 봐서 중단했던 것인데 앞으로 두달 이내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에 172석 의 의석으로 이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는 이 법안을 가결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법안은 결국 효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지금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까요? 선거 때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발끈했던 문재인은 윤 후보이던 그때와 윤 당선인이 된 지금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과거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첫째 문재인의 중마고 친구가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은 물론 청와대 전체가 개입하다시피 해서 상대 후보에게 가진 누명을 씌워 수사를 받게 하고 다른 후보를 주저앉히는 등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선거 범죄를 저지른 의혹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혐의는 거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널려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둘째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의 원정 기존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 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는 댓글을 단지 하루 만에 산자부가 기존 월성 원전의 한시 가동 방침 을 바꿔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일 경제수석 정책실장 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은 정황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최종 감사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원전 폐기의 몸통이 레알 문재인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평가 인데 이 죄가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수사 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이 몸통으로 결국 감옥에 들어갈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인 것입니다. 세 번째 드루킹 특검은 끝났지만 그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수사 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신성한 선거제도 를 물란하게 한 심각한 선거조작 사건의 다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주범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드루킹 선거 여론조작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문재인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이고 최종적인 목적도 있는 법인데 그 범죄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해당 범죄의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냐는 느 그런 말씀입니다. 경인선 가자 라고 외친 영부인 김정숙씨의 선명한 목소리가 아직도 녹음으로 남아있는데 직접 증거가 없다고 우기기만 하면 정말로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역사는 드루킹 선거조작 범죄 의 주범을 김경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법원이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못하는 영부인의 효과 상식적으로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샤넬 자켓 까르티의 브로치 등 각종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을 구입한 가격이 국민들의 상식 수준을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차마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법, 그 도가 지나쳤다면 이것도 일종의 공금 횡령과 같은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속된 말로 X줄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법안 추진의 목적은 저물어가는 황혼의 정권, 문재인과 그 일당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이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친 이재명계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자 정말로 해서는 안될 무리수 중에 최고의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무슨 말로 그들의 검수완박 법안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근 일의 최대 개발비리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대법원 판사에 대한 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후원금 관련 비리 의혹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피 하고자 검찰에게서 칼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수완박 법안의 민낯인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중대 범죄수사처에 넘기는 관련법을 4월 내로 통과시키고 중수처장도 국회 인준을 거쳐서 자기네 사람을 미리 뽑아서 임명해 놓겠다는 그래서 알바끼를 하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칼날도 잃을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큰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칼날을 잃게 될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운동권 좌파세력 친북친중세력 을 정리해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등에 업고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그가 이 약속을 무슨 수로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만약 그것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한개의 정당이 입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일종의 범죄행위라는 평가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입법하는 모든 법안은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야 하는데 이번 법은 국민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범죄를 보호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 법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소 20년쯤은 정권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맘껏 범죄를 저질러던 자들이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머리로 검찰에게서 칼만 빼앗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한 법적 장치 이들의 이같은 짓은 합법을 가장한 일종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국민들이 계속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죄다 그런 법안을 만드는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범죄다 이렇게 소리쳐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5년씩 묵은 때를 하루아침에 벗겨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결합 한다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 습니다.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 몰입에는 없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김천의시사이다는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